자, 우리 지금부터 배열과 반복문을 그 합성해서 어, 이 각각의 그 개념들이, 또 기능들이 서로 결합해서 어떤 강력한 신호 효과를 내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바스크립트 없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h2 co-workers 뭐, 동료들이란 뜻이죠 이게 제가 저의 동료들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에리체또 예, 두루, 대호 이런 식으로 저희 동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리로드를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글 목록이 1억 개고 여기 있는 이 li라고 되어 있는 이 태그가 저렇게 단순한 태그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태그이고 이것에 대한 수정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이렇게 글 목록을 작성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연관된 데이터들을 자바스크립트에서 담는 방법이 뭐였어요? 배열이었죠 그리고 그 배열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꺼내서 li라는 이 태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문이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배열과 반복문을 하이브리드해서 제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음, 저는 여기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게요 그리고 코 워커스라고 하고 배열을 만들 건데 여기 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배열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배열에서 각각의 항목들을 원소라고 해요.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코 워커스라고 하는 어, 변수가 가리키는 이 배열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꺼내서 우리가 li 태그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script 태그로 이제 바꿉니다. 자, 그리고 document write를 통해서 li 태그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고잉 리치 두로 테오 이런 데이터들을 넣으면서 하면 될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네 번에 걸쳐서 다큐멘트 라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일단 네번 실행시키도록 한번 해볼게요. 어, w h e 이죠? Why, while. w h 그리고 네 번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카운트를 어딘가에 적어 놔야 되잖아요. 0부터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이 1씩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i가 뭐보다 작을 때 4보다 작은 동안은 반복한다 라고 하고 리로드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땡땡이가 4개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잘 동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co-workers라고 하는 저 변수 안에 있는 배열에서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이 하나하나의 원소 값을 가져와서 여기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여기에 i라고 하는 제가 변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 변수는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고잉은 0번째 인덱스이고 이, 리체는 1번째, 2번째, 3번째라고 하는 것이 서로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쨌든 일치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코워커스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배열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대괄호를 하고 대괄호 안에 다가 우리가 가지고 오고 싶은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넣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 값이 그 인덱스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리로드하면 짜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웃음>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습니다. 잘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짠 코드는 조금 완벽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요 끝에다가 그래피티에 라고 이렇게 멤버를 한명더 추가하면 리로드 했을 때 어때요? 안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 원소가 바뀌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값이 없다라는 뜻에서 undefined가 뜹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로직을 바꾸는 거 되게 창피스로 한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바뀌면 그 바뀐 데이터에 따라서 유연하게, 다이나믹하게, 예, 일레스틱하게 <웃음> 예, 바뀌, 바뀌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저5라고 되어 있는 저 숫자에다가 뭐를 넣으면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걸까요? 코워커스 배열에 담겨있는 원소의 숫자가 여기에 올수 있다면 우리가 직접 저 수, 수를 입력하지 않고도 탄력적으로 로직이 변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 w o l k e r s l e n g t h 그리고 실행해 볼까요? 짜잔! 여기에 대호하면 자동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자체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 우리가 여기에 링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li가 1억 개라면 1억 개를 다 바꿨어야 될 건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ahref 땡땡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를 넣을까요? 뭐... http 뭐 이런 사이트는 없습니다만, a.com에 slash 그리고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더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어요? 똑같이, 코커스에, 요걸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링크가 완성이 되고, 각각의 링크의 주소는 a.com slash 그 사람의 닉네임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 배열과 또 뭐죠? 반복문을 결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폭발적인 효과입니다 즉,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잘 정리정돈하는 것이고 반복문은 순서대로 그 배열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자동화된 처리를 할수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기능은 아주 서로 이 환상의 콤비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이 배열과 또 반복문에 대한 기능을 어, 순수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표현은 예, 웹브라우저랑은 상관없이 살펴봤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 기능을 어떻게 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만들어왔던 메인 예제에 이것을 추가해서 그것을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